오늘은 동해안을 따라 총 10개 구간, 50개 코스로 거리 750km의 노선을 되어 있는 해파랑길을 걷고자 합니다. 오늘 그첫 코스인 1코스 어육도 해맞이 공원에서 미포를 걷습니다 해파랑길 코스는요, 어육도 해맞이 공원에서 출발해 미포 일은 코스인데요, 광안리 해변과 해운대 해변을 거치면서 해파랑길 부산 구간 중 최고의 풍경을 펼쳐놓는 구간입니다. 아이고. 스카이워크를 네, 이용하는데요. 버시를 더 신어주셔야 더 됩니다. 유리기 때문에요. 스카이워크를 이용하는데요. 어유, 아주 아찔하이 만들었습니다. 네, 어륵도인데요. 어륵도는 부산의 상징입니다. 남구 영호동 앞바다에 그릇의 육계 속에 서사 있는 육계의 바위섬으로 육지에서 가까운 것부터 방패섬, 솔섬, 수리섬, 송곳섬 불섬, 등계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물대는 방패섬과 솔섬이 합쳐져 다섯 개 섬이 되므로 어렵다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곳이 햇바람길, 남파람길 갈림길이면서 햇바람길 첫 시작점입니다. 길은 동해에 떠오른 해와 푸른 바다를 일동 삼아 함께 걷는다는 뜻으로 부산 어육도 해마리공원을 시작으로 강원도 보성 통일전망대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해파란길 심볼 마크는요 동해안의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요소로서 가치를 의미화했다고 합니다. 심볼 마크는 노랑, 주황, 하얀색 이 색상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매기라고 적치기 때문에 햇바람길 표시 거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우측 파도스를 들으면서 걷는 햇바람길 버스. <목소리> 아, 환상적이네요. 열한간도 산책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바닷가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다릴 수가 없네요, 도대 발바닥 자 리에 광이 났습니다. <웃음>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정광 계가 되으니까 한번 들고 보도 되겠네요. 네, 강한 대기와요. 정말 멋스럽게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곳에 실같은 쉼터도 많이 쪼개고 있습니다 여기가 <목소리> 해운대 촬영 장소라 이야 경치 죽이네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이기래요 오래간만에 만난 화장실이네요 <웃음> 네, 이 길의 공원은요 인재날람때두의 기생 대장을 슬취하게 한후 끌어안고 뛰어내려 함께 죽은 것에서유겨되었다고 합니다 청구의 그립기관에 공영 발작이 관련되고 있어 공영원으로 가정되었다고 합니다 왼쪽으로는 백상 방안대경 껴청 튀어나온 때 반지러나온 장성 부산 요트 제로장 마린시트 우리말에 아, 흔해다 보이고 습니다또 해녀의 집입니다, 해녀의 해외여행. 집. 지금 물을 장관하네요 회식 <목소리> 좋은 걸또 탐할 수가에 만들어놨습니다. 경호만 별빛 공원입니다 선착장도 또 지나갑니다. 길가에 많은 표시기들이 붙어 있으니까요, 크게 헤매고 오려야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공도 어마어마히 넓네요. 망주할 즐기시 분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다양한 대기 아래에서요, 횡단보도를 건드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계속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아파트 뷰가 끝내주네요. 어? 이제 서세강 광안리 해수욕장이 지금 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복집에... 신나겠어요. 이모리밭대 주인들이네. 그게 그려진 인물은요 실제 어부의 인물을 갖다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네, 밀락교거든요. 밀락교에서 좌측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빌라키에서 바라본, 예, 좀 전에 걸어왔던 나무 대크길입니다 해운 위치가요, 수영 2교를 좀 지나서, 에, 저희들은 이제 아래 시트라든가, 이런 거 지나가지고, 에, 누르마르 해운대, 그러면 바로 달마리공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시티 자이 앞을 또 지나갑니다. 우측 네, 현대 아이파크 정문 쪽으로 또 지나갑니다. 와, 아이파크 정문 쪽이 또 해운대 영화의 또 거리라네요.